야 깬다 봐봐라 깨지 냐어 아, 뭐야 이것들은? 아니 이건 또왜 슬리? 뭐야 이거 슬라임들이야? 뭐야 저것들? 뭐 잡으면서 가라고 지금 저거를? 아니 잡으면서 가라고 저거를? 어떻게 하라고? 저걸 어떻게 하라고 저거를? 어? 이거 스킬도 못 쓰잖아. 제대로 무적이라고요? 아 무적이야? 맞아 쏠코 저기 넘어가야 한다고요? 어떻게? 봐보자. 아, 여기부터 시작이구나. 헐... 헐... 어이없삼... 리얼리... 리얼... 리얼... 와, 와, 진짜 리얼 어이없다. 어, 어... 아니, 이걸 어떻게... 아, 아, 다.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 와... 와... 와... 우와... <웃음> 니네 진짜 진짜 메이플 제작자 진짜 니네 진짜 니네 인간이냐 진짜 니 진짜 니네가 사람이야 자내 웬만하면 게임 제작사 욕 안하는데 진짜 니들이 사람이냐 진짜 진짜 니들이 사람이냐고 와와 와. 와 미스 뜨는거 봐와 내가 마비노기 제작사들도 욕 안하는데 진짜 얘네가 사람이냐? 아니 사람이냐고 아니 어떻게 깨라고 야 사람 휴먼? 맞고? 맞고 아니 아아예예예 마마 i 이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슬라이브가 의의로 쉽다고요? 어떻게 이게? 이게 이게 어떻게? 어? 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가! 자왜점프 o no, no, Yes man. Yes man. 어? Yes man. 봤어? 봤냐고. Yes man. 어? 오케이. 쉬워. 이거 쉬 이거 쉬운 거 같아. 이거 쉬워. 이거 쉬워. 이건 쉬워. 오케이. 여기서 떨어질 게 없어. 오케이. 좋아. 오늘 이 스테이지나 성공했네요. 당연하죠. 저니까요. 오! 위험했다. 점프? 오! 위 저기 있었네. 오, 숙여 숙여 숙여 숙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운빨이었다 방금 전거 진짜 운빨이었다. 방금 전거 진짜 레알 운빨이었다. 아니 저기도 지금 저기도 뱀들이 있으면 어떻게 가라고 저걸 또. 아니 뱀들이 어떻게 하라고 저것또 점프하면 안 돼요. 이게 뭐 걸어서 걸어가서 맞아야 된다고요? 해봐요 한번. 한번 보여줘요. 어떻게? 해? 맞으면서 맞으면서 맞으면서 맞으면서 맞으면서 와 저걸 저렇게 한다고 대단하다 진짜 저걸 저렇게 한다고? 좋아 해본다 내가 맞으면서 맞으면서 맞기도 전에 그냥 튕겨버리신데요? 맞이, 맞으면서 맞으면서 맞으면서 뛰어 오케이 점수 오케이 점프! 그렇지 쉬었다 쉬었다 이거 쉬었다 쉬었다 쉬었다 이거 할수 있었다 저것도 맞으면서 가네 저것도 그냥 맞으면서. 아타 타타타투타 타. 후. 쉬콜릿 맞으면서 맞으면서 맞으면서 맞으면서 맞으면서 점프. 점프. 점프. 맞으면서 맞으면서 맞으면서 오케이. 맞으면서 맞으면서 맞으면서 점프하자. 점프하자. 점프, 점프, 점프하지마. 점프하지마. 점프 하죠. 점 점프, 그렇지? 지금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봤냐? 봤냐고? 어, 아, 봤어. 이게 실력이야. 이게 이게 피지컬이야. 님들, 이게 실력이고, 이게 피지컬이야. 아, 맨 위로 올라가서 왼쪽이 떨어져 있나고요. 오케이, 알겠어. 떨어져 왼쪽이다. 이럴 있... 멜레니인 퇴초을 어서 오세요 기다려 보세요 내가 간다 태초마을 말고 위로 올라간다 디딤. 위로 올라 내가 위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아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침착, 침착하자. 지금이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침착, 침착. 한대 맞으면, 한대 맞으면 끝난다. 와, 이거 진짜. 야, 동체 시력 진짜 사스케 와야 돼 진짜 이거. 우와. 지금이다. 아니 미치, 미친놈아 그. 용 나왔다 방제. 죄송합니다 원래 요가 나는데이 정도 사다. 아, 공격을 왜 하냐고 진짜. 아니 공격을 왜 해? 어? 그래서 공격을 왜 하냐니까? 점프, 그렇지. 오케이, 숙여주고, 오케이, 점프, 그렇지. 제발요, 그렇죠, 그렇죠. 제발요. 오, 제발요, 살았어요. 호호, 호. 봤냐?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곧 성공할 거라고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할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 아! 하! 타! 두! 두! 진짜 한번 맞고 그렇지. 그렇 한 맞고 아. 자! 하! 투! 하! 투! 한 번어 보소 한 번어. 아! 다시 들어볼게 뭐라 하지? 역시 군지에 술을 기용이네요 독바로 안 한니까? 대처마을 이만가요? 파이팅. 아니 <웃음> 이런 거 어떻게 해야죠 저는 이런 거는 어? 에이 슈에는 캐릭 없으신가요 저 스카니아 밖에 없습니다 메이플한지 이틀 밖에 안 됐어요 오호. 님들 궁금한게 제가 오늘 여기서 그만둬도 5단계는 또올수 있죠 그쵸 5단계 또올수 있는거지 그치 제발 그렇다 해줘 제발 제발 세이브 된다고 해줘 제발 부탁이야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제발 제발 그렇다 말 제발 세이브 된다고 말해줘 제발 부탁이야 어아 돼! 아 돼! 아돼또올수 아, 돼. 있다고요? 잠깐만요 잠깐만 일단 세이브는 있다 이거지? 좋아 어허 활짝! 나이서 그렇지 그렇지 좋아 쭉쭉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빠르죠, 빠르죠 빠르죠 빠르죠 빠르죠 빠르죠 누구도 빠르다 오지 5g 5g 를 선도하는 s kt 입니다 좋아 야 한번에 쭉 왔어 여기까지 말 됩니까 아아 맞으면서 맞으면서 맞으면서맞으면서맞으면서맞으면서맞으면서맞지으면서지데더 맞으면서. 맞고 점프하고 그지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또 그렇지. 맞아 또 맞아 아, 맞아 마지 맞아, 맞아. 맞으면서가맞으면 마지막으로 그래, 으면 맞으면서 마지막으로 벗고 하면서 잘 보이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제게 아니다 보니까 검 잠깐만 벗을게요잉 저검 잠깐만 벗을게요 뭐, 뭐지 이거인가? 오케이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닌가? 아닌가? 버는거 아닌가? 벗어봐 아닌가운데? 마마마 찬 마마마 찬이 아니어서 어서오세요 장비 차 열어야 해요 눌러서 잠깐 장벗 보벗게 잠깐만 무기 빼요. 뺀 건가? 아 이거구나 죄송. 그 자연공 잠깐만 잠깐만 버스기 잠깐만 여기 놓 여기 여기 있어요. 나중에 뭐 아이템 없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훨씬 쉽네. 아 이거 감사합니다. 아 꿀팁 감사합니다. 야 깼다 이제 깼다 진짜. 아니 이렇게 좋은 거안알려주네 아무도. 어허허 <웃음> 아, 짜증나. 아, 게임, 그렇게 어떻게, 진짜. 아, 이딴 게, 뭐, 이딴 게임이 나 있어? 아니, 이거 뭐, 뭔 게임이야, 이거? 게임, 뭐, 있다구야? 아니. <웃음> 아니, 에이펙스고, 나 게임, 뭐, 이런, 뭐, 이딴 걸 만들어, 게임이. 뭐야, 이게 뭔 게임인데, 이게, 뭔데, 이게. 어? 메이플 스토리라면서 단풍 스토리라면서 단풍 이야기라면서 이게 이야기냐 개똥 같은 이야기 만들고 있어, 지금 하 아, 짜증나네 이거 아니 그럼 그래, 천원 감사요 아아아아아아 아. <웃음> 아, 아, 아, 제발 야 제발 한번만 올려줘 제발 제발, 야, 한 번만, 한 번만, 제발. 얘들아, 제발, 얘들아, 얘들아, 제발. 한 번만 올려줘, 제발. 야, 야, 야, 야, 제발, 제발.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과도한 게임은 정상적인 일상이 지장. 야, 진짜, 니들이 그렇게 말하지 마라. 과도한 임하 k 만들고 있다 진짜 u c 가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o k 웜 e 웜에웜 n 웜 k 웜월 w 월 f 월 o 월 c 월 n 수 get a crookie. 한대 맞고 한대뭐 o w if you 따따, 하하따하 아, 요 아. 다 아. 아.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그렇지 야 진짜 막판이다 진짜 이번에 막판이다 이번에 하면 끈다 제 이번에 안되면 끝니다 진짜 이번에 안되면 내일 도전합니다 아 내일 말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 진짜 오늘 이거 안 돼, 면 끈다 안되면 끈다 그래서 못 깨면 끈다 진짜 뭐, 못 깨면 끈다 태초 말 돌아면 끈다 다 끝나는 거야 못다 죽는 거야 다가 죽는 거야 이거 여기서 떠가, 떨어지면 다 같이 죽은 거야. 혼자 안 가. 해.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좋아! 따! 한대 맞으면서 가. 맞으면서 가, 그렇지. 어어어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야, 좋아, 이거. 야, 좋아! 야, 은근히 좋아, 이거. 그렇지, 맞으면서! 어허, 어허, 어호어맞 봤어, 봤냐고, 어, 야! 야. <웃음> 봤냐? 한 번에 오는 거 봤냐고. 어? 오케이. 하나, 어, 왼쪽, 오른쪽.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안 되네. 아, 간, 저렇게 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오케이, 오케이. 야, 끝났어. 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가장 중요하라고요? 왜? 왜 중요해요? 지금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가자. 아. <voluntary> 감사합니다. 아니, <놀람>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발씩 감사합니다. 가자. 야, 깼어. 봤냐? 누가 먹겠다니요 어? 누가 먹겠단냐고. 내가 한다면 한다잖아, 내가. 오, 어? 어? 깼다. 어? 반서 봤어? 봤어? 깼다고. 어? 못 깨고 나가시면 근데 봤음? 봤냐고? 아, 뭐라고 다시 5단계 부터시작이라고요아 그러니까 이아어떻 <웃음> 단계 못깨면이 단계부터 시작이라고또깨 깨야... 이거 어떻 이거 아니 이거 못깨면이 단계부터 시면 이거 그럼 게하 단계 또 깨야 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녹방 게 하면? 이게하어게 7단계가 미친단계라고요? 아니, 근데 7단계까지 못 깨면 다시 시작이라고? 뭐야, 어떻게 깨... 아, 저기 있구나. 몰랐다, 야. 어쩐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다. 다시 갑니다. 아, 이거 깨야 돼? 하, 깨고 가야 돼? 나 오늘 에이펙스 해야 돼. 나 오늘 짬프 마스터 해야 한다고, 짬프 마스터. 한번 짬프 마스터 해야 한다고. 아, 아, 아, 아. 야, 이걸로 막. 마... 이걸 맞게 하면 안 되지, 진짜. 에이펙스는 포기하시게. <웃음> 에이펙스 헤어온다고. 어?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9 시야? 할수 있어, 야, 할수 있어. 할수 있다, 야, 할수 있어. 20분에 하나씩 깨면 돼. 20분에. 20분에 6단계 클리어? 아수있수있어 허야, 아니, 아니, 오 감사합니다. 아아아아 아. r 아, 아, 아, 아. 단계에서 마지막 부분 조심하라고요? i m a s 가 b 지 j i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a s a 맞 a j a b a 맞아 Baja, b 맞 j a Baja, Baja, Baja, 펌 해주고 숙여주고 쭉쭉 아, 오른쪽으로 쭉쭉 오케이. 야, 쉽네. 6단계 아, 어려운 이거 1구만 어려... 어, 좋아, 좋아. 야, 벌써 잘봐았어 야, 쉬... 6단계 쉽네. 아, 이거 쉬어가는 페이지인가? 약간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느낌인가? 쉬운데.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단계 이런 이런 스테이지도 있어, 그래, 맞아, 야, 한 번에 쭉 깨면 되겠다, 응? 저 뭐야 위에 저 뭐야, 전또한 번에 쭉 깨면 되겠다, 한 번에 쭉 깨면, 오케이, 야, 벌써 절반이 벌써 태초 말이 됐 수도, 와, 어, 저... 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에제, 애제, 에제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길수 있습니다. 저 저거, 근데 저거는 맞아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저 맞으면 뭐 멀리 갑니까? 야, 6단계 깨고 봤냐? 봤냐고? 한 번에 깬거 봤어? 어? 한 번에 깼다! 봤습니까, 님들? 어? 이... 응? 나야, 이거 이게. 봤어? 봤냐고. 쭉 봐, 쭉 봐. 어? 7단계도 그냥 깬다. 봤어? 피카츄였는데, 꼬부기를 가져왔으니 한번더 오셔야 할듯데 요. 미친 단계라고? 녹방 봐. 동초 어. 동천이님 녹방바 이 구멍 있죠? 네 구멍 왜요? 네오호하 이런 게 있구나.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쉽네요. 야깰수 있겠다 오늘. 어아 이게 숨어져 있네. 아야깰수 있겠다. 아 쉽네요. 야 쉬어 쉬어 야 6, 7단계 금방 깨자 깹이다잉 숙여지고 내려가고 뒤통수 퍽이네 못보신 분들 녹방 봐 녹방 어, 녹방 봐 녹화방송 보세요 아니 왜 자꾸 쳐내 야구공도 아니고 말이야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요 가서 숙이고 숙이고 아 두번 숙이라고 알았어 숙이고 숙이고 숙이고 내려가고 그렇지 앞선 사례를 봐야 돼 역시 오케이 숙이고 오케이 숙이고 숙이고 아하우 숙이고 숙이고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아프잖아 떨어져 내려가셨네 아이고 가고 가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호언이 어떻게 이는거지야 맛보기 아닌데 아직 맛보기야 잠깐 설거지하고 온세에 넘어갈 시단이 그럼요 제가 누굽니까 저 마비력이 크시 아트리트 길드 마스터 로젠 파이크 입니다 로젠 젠 숙여 숙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가, 아 맞아 맞아 아, 아, 저기 맞으면서 가야 되는 거냐? 오케이, 진짜 리얼 맞으면서 가야 돼. 숙이고, 오케이. 숙여, 숙여, 아 맞아, 야 맞아, 맞아, 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제 알겠네 게임을. 게임이 쉽네. 아, 제작사의 의도를 알겠어 이제.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이런 의도셨네. 오케이 오케이. 응? 아직 입구 부분이라고요? 그러기엔 절반인데, 절반인데 지금. 오케이. 숙여 죽어 숙이기만 잘하면은 뭐 절반은 끝나네. 오오 오, 오른쪽으로 가자. 숙여주고 숙여주고 숙여주고. 야 맞아 맞아 맞으면서 해야 돼 맞으면서 맞아 맞아야 돼 오케이 맞으면서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후, 침착해 침착해. 아 3분의 1 정도 왔다고요? 뭐지? 이거 다음 달이 더 있는 건가? 침착해 맞으면서, 맞으면서, 맞으면서, 오케이, 맞으면서, 맞으면서, 숙여지고, 숙여지고, 숙여지고, 오케이, 더키, 좋아, 좋아, 좋아, 숙여지고, 허이, 숙여지고, 아 아니 밑에 안 들어올려 <웃음> 아니 사람을요 그렇게 아래로 땅에 내리 꺼지시면 안 되죠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아그 게임 재밌네 재밌어 게임 재밌어 어 재밌 재밌어 꿀잼이야 꿀잼 게임 제 스킴 재밌어. 재밌어요 재밌어, 재밌어. 어. 어 맞고 가고 가고 가고 숙이고 숙이고 네, 깬다. 내일 또 방송해 가지고 5단계부터 깨느 지금 깬다. 게 슬라임 갓나이기 비야 비하... 갓나이 수지라고 대체 뭐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그런 거야? 아니요 잠깐만요 왜 자꾸 저를 아니, 같은 넓이 아닙니까? 왜맞왜 맞... 왜 맞는 거예요 왜 자꾸만? 맞아 맞아 여기 맞아야 돼 오케이 맞고 숙이고 숙이고라는데 구경 마이더 스트레스 받는데해보였어요 <웃음> 이거? 나 진짜 처음 한다. 진짜 전 진짜 리얼 처음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근데 메이플 유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침착하자. 조용히 속을 아프다. 아, 저기를 어떻게 되어넘지 저기를 어떻게 하지? 근데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까지 계좌, 여기까지 괜찮다고. 하나 하고, 아, 점프를 하지 말아야겠다. 보세요, 얘네가 점프를 점프를 하지 말아야겠다. 저기서는 점프할 수있것 같아. 땅 가격 존조, 조절 다 하면서 단다고요. 그래서 그냥 가고, 그렇지, 그냥 가고. 아니, 잠깐만,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급했다. 그냥 가고 뛰어서 나고간 다음에 오케이 하고 가고 점프하고 그냥 내려가 내려가 그냥 내려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후 호이어 오케이 먼저 가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아 이거 같이 겹치면 안돼 먼저 가세요 겹치니까 저 이름표 때문에 헷갈려 먼저 가 먼저 가 어떻게 하지 보여줘 이건 쉬울 것 같은데 아아 아, 미쳤어 아아 미쳤나 봐 진짜 아니 점프하있다고 이걸 저렇게 보내버려? 역대급 허무했다 진짜.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하하하. Okay,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으면서 가, 맞지면서 가, 그렇 맞아 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fence, 그렇지, 그렇지, 아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그나마 끈기가 쉽다 고요 한대 맞자 아아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진짜. 이렇이야다 오케이, 오케이. 시작하면 돼 모든 건 시작부터 시작하면 돼잘못됐다 싶을 때는 시작부터 하면 됩니다 맞아주고 맞아주고 그렇지 그렇지 가고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 오케이 여기서 예,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오케이 좋아 좋아 레몬 님 자신 있으신가요 초고수인듯 고인물 고수인듯 하고 숙여주고 가고 아, 아, 아, 아, 숙 아, 아, 고 오케이 숙여 아, 아, 아, 아, 라 아, 아, 아, 지다리가 살레리나 로로로 사타 스 베이비 아, 전 0번 깨도 머리 아프다 두 번씩이나 0번 깼다는 건안 해봤다는 거 아닌가요 아직 야 금방 깨 님들 이제 여기 이제 금방 아 여기가 제일 아, 맞고 맞고 가자 오케이 아 개수 1래아 그냥 수 있게 아, 안 쓰길라 그랬는데 수있겠냐 도전 중에 중도 포기겠죠 아, 우, 우, 우, 우, 우, 우, 우. 금방 가, 금방 가요, 진짜. 허! 아니 내려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샥, 샥. 오호, 좋아요. 어 뭐야? 오케이. 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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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공이 쌓 내공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살이가 쌓여가야 지금. 오케이 맞고 맞아 맞아 맞아줘야 돼 맞아야 돼한대 맞아줘야 돼. 일부러 내려오신 듯. 끝날 때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가 제일 어려워 맞으면서 가야되죠. 오케이! 어깨! 가고... 아! 밑! 아! 누워! 따! I am ground. 개같은 게아 죄송합니다. 괜히 욕했네. 죄송합니다. 아 이게 본심이 나와버렸어. 사람이 역시 본성에 들어가는 거는 가장 화 같은 화가 날때 본성이 들어간다고 하죠 어. 지금 제 상태가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매운 맛좀 맵네요 게임이 맵다고 하죠 아, 메린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서는 메린이구나. 허잇, 신선한 뮤비가 이렇게 왔어요. 어? 신선한 진짜 뮤비의 유비, 신선한 뮤비인데, 그 뮤비를 인내의 숲에 데려온 님들은 대체 정체가 뭘? 맛있어 후, 자 여러분들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켜농합니다 오늘 이거 켜농 할게요 깰 때까지 내가 방송 안 끈다 오늘 왜냐면 이 거지 같은 거를 오늘 깨야지 이거 내일 깨면 안될것 같아 끝을 보자 끝장을 보자고 어? 누가 이기나 보자고 새벽 1시간 2시간 깰 때까지 간다 어? 이거 오늘 승부를 봐야 돼 안 그럼 답도 없어. 오늘 깬다. 맞아주고 맞아주고, 오케이. 숙여주고. 후하. 그정도 노력해서 2 7 0레을 찍었다고? 기다려봐 나 오고 아아 오고 다시 다시 침착 침착 오고 가고 아 이거 맞으면 안되는데 아 맞았다 맞았는데 살았다 어우 운 좋은거 없어 이거 맞나 여기서도? 어 뭐야 야야야야야 아니 미쳐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저기 있다고 맞아? 진짜 사기 아니냐? 무빙워크를 잘 이용하면 좋아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아니 무슨 저기 올라갔다 맞아? 오코코코 오코코코 오코니 고코, 고코, 오코니 오코니 오코니 오코니오코니 아니 무슨 끝자락이만 끝자락 따왔다 맞냐? 아, 따 제발요. 맞아 주고? 맞아 주고? 이 깬다 진짜 깬다. 오늘 깬다. 깬다. 아니, 아 제발 왜 미친 진짜 욕 나와 죽겠네. 진짜 아니 왜? 저게 왜 맞냐고. 왜? 왜 맞아 대체? 어이가 없네. 아니 왜 맞는 건데 진짜 어이가 없어. 도트 데미지 진짜. 어?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갔다가 가사리 가사리 가사리 가사리 맞아 주고 저거 진짜 운빨이다. 저거는 진짜. 가사리 가사리 가사리 가사리 오케이. 다시 안 맞겠어. 미안.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맞을까, 무서워. 오케이. 여기까지 갔어. 오케이. 침착하게 한번더 숨을 쉬고 무빙워크를 사용하면 경지가 경지가 안 걸리고 잘 바로 갈수 있어요. 어. 무빙워크가 뭔지 모르겠어요. 가고 갔다가 갔다가 y o 주고 갔다가 갔다가 k a 주고천케이천천히 y o k 갔다가 갔다 숙여주고 가, 어, 숙여주, 숙여주고 숙여주고 숙여주고 숙여주고 숙여주고 쯤 있자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지금 점프 아다가라 어! 아 어, 잠깐만요! 자, 다들 감사합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다 아몬님께서 별빛으로 속삭이셨다 갔다가 이때 뛰고, 숙여주고, 숙여주고 갔다가, 하다가 하다가 점프, 하하, 가고, 점프, 하하 숙여주고, 가하 자 지금, 숙여주고 자하, 자하, 자하, 자하, 자하, 자하, 자하, 자하, 자하, 자하, 자하 아, 저기를 순식간에 올라가야 돼, 저걸 또 야이 정도 아직 할 만하다. 3 분의 2 정도 왔네요. 거의 깰수 있어. 하하. 쫙 가고 가고 점프하고 가고 아직 안 끝났다. 가고 점프 가고 숙이고 숙이고 숙이고 숙이고 왔다리. 지금 뛰어주고 하하. 지금 뛰어주고 갔다리. 호호. 지금 뛰어주고 저기는 한 번에 한 번에 올라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저거 어떻게 가, 저거 어떻게 가, 저거 어떻게 가라고, 저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가, 어떻게 가라고 저거를 저거 어떻게 올라가라고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야이씨 아, 진짜 끝에 서면 안 걸릴 것 같다고요? 망설이는 순간 떨어진다고요?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진짜 추락했다 진짜 맞아 맞아 맞아죠 한대 맞고 숙이고 안내려줘셔도 되는데 올라갈 건데 내가 오케이 하하 다하 숙이고 하나 샤야 금방 올라간다 숙이고 숙이고 숙이고 이걸 또맞네 하나 둘 여기까지 왔죠 하나 둘셋 여기서 점프 둘 오케이 하나 둘 점프. 와다리 타리. 아, 제발요! 아, 일일이 반응하지 말자이 정도면 산 거다. 아, 짜. 아, 개. 어, 아, 개 짜증나 이 게임 진짜. 너무 짜증나게 해, 날 너무 열받게 해날 진짜. 내 삶의 의욕을 파괴 파괴하고 있어, 진짜. 이런 게임 어디 없어, 진짜. 각 게임이다, 진짜. 진짜 아. 진짜. 이거 깨면 웬만게 안 빡친다고요? 진짜 앙비기울 오랜만이다. 앙비은 잊을 수가 없는데 이것도 잊을 수가 없네? <웃음> 앞으로 무조건 집에서 메이플스토리 해보려는 친구 있으면 무조건 끈기에서 피다 무조건 무조건 끈기에서 가야 한다 해야겠다 무조건 너는 끈기에서 못 받으면 너는 그못 깨면 너는 왕따야 해야겠다 무조건 좋아 좋아 좋아 맞아주고 아니 딥아딥딥딥딥딥딥딥딥딥딥 맞아 맞아 맞아 주자 하나 맞아주고 여기 점프 숙이고 숙이고 컵헤드랑 비슷한 듯 컵헤드는 재미라도 있지 그 그래. 적군끼는 재미라도 있지 진짜 1 페이지 2 페이지 어 이건 뭐야 이게 그래서 하하 쓰여지고 아니 저거 어떻게 저 어떻게 피해라고 저거를 어? 설계를 어따고래 놓은 거야, 대체? 아니! 어떻게 하라고 저거를 이거 살짝 이렇게 해야 되나? 아아 알겠어 알겠어 이제 알았다 미안하다 나의 무지함이 너를 욕되게 했구나 가고 가고 가고 침착 오케이 좋아 다시 여기까지 왔어 오케이 야 애까지 왔어 애까지 왔어 다시 애까지 왔어 왔어 왔어 심호 판마하고 저분 언제 저기크지 올라왔대? 여기 어떻게 가, 여기를. 아, 안닿는구나 저기. 나, 나, 나. 지금! 아니, 이 미친! 진짜! 아니, 어떻게 오라고. 저기 숙여야 돼? 님들 아, 여러분, 저기 숙여야 돼, 역시? 저기 바깥쪽 뭐 숙여, 숙여야 합니까? 숙으야 합니까? 제발 말해줘. 어? 나돌 숙이고. 어이 또잉숙이고또임 또잉, 숙이고 숙이고 숙이고 숙이고 와다리 가다리 숙이고 와저숙 s 야돼 빨리 o s u 나 i g 닿는 건여 a 숙 i 야야 빨리 r i s 요이피드 o 인처럼 바깥쪽에 u g e d e by byjo, now we tango m u n 나아 오지마요 오지마요 오지마요 아아 절기숙이라고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 빨리 거기 자리 찾아주면 올라가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올라가 안 보여 안 보여 올라가 나둘이 다음 지금 오파파파파파 좋아 진짜 이렇게 올라갔다리 올라갔다리 아 실수할 뻔했네. 올라갔다리, 올라갔다리! 타하! 예스! 피스 어? 따이, 따이, 따이. 아, 여기 그냥 가도되는나 침착하자. 기본기에 차라자. 기본에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고, 또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끝으로 걸쳐서 이렇게 가야되나 오케이 알겠어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맞고 가야 돼요? 어떻게 맞아야 돼? 어떻게 맞아 야잘 맞나? 해보자 아해보기 전에 실패 와사리 가 살이 내려가고 맞아야 돼. 지금 맞고 어. 침착. 침착, 침착.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와와와와. 와우, 와우, 와우. 또잉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면 또아 왼쪽 갔을 때 오케이 숙여주고 숙여주고 어허 숙여주고 숙여고 천천히 천천히 저 떨어뜨러 떨어뜨러 떨 맞으면서 가야 되겠고 또 설마 거기서부터 맞으면서 돌격 비슷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디 가보지 뭐 오호호 맞으면서야 맞아. 이제 이 한자 맞자. 그렇지 맞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어떻게 해?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아 아버지. 이 뛰고. 차차차. <웃음> 아버지. 여기까지 떨어지게 해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냐, 아버지.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하니 아버지. 이게 어디입니까? 쎄 이게 어디입니까? 가운데 가기 전에 눕지 말 돌격이라고요? 아 가운데 가기 전까지 눕지 말 돌격 오케이 알겠습니다. 맞고 오케이 이건 쉬었고. 왼쪽 숙여주고 숙여주고. 어허, 숙여주고, 어허, 맞으라고 했지? 이거 맞으라고 했지? 오케이, 가운데 가기 전까지 돌려, 오케이. 얘도 맞아주고, 맞아주고, 맞아주고, 맞아주고, 그렇지, 맞아주고, 맞아주고, 맞아주고, 좋아, 맞아주고,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맞아주고, 맞아주고, 맞아주고, 맞아주고, 맞아주고, 맞아주고, 아니야, 아니야, 아직 타이밍 아니야, 아직 아니야, 맞아주고. 맞아주고 맞아주고 맞아주고 맞아주고 지금이다 지금이다 타타타타타타 타라 타타타타쟤쟤쟤쟤쟤쟤쟤쟤 게임 천재 진짜 게임 천재다 진짜 진짜 리얼 게임 천재 이건 또 뭐야 맞아갈 구간이에요 좋았어. 한칸, 두칸 안 가고 올라가기. 한칸, 두칸 올라가기. 오케이. 자, 한칸, 두칸 올라가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으하 위, 아래 갔을 때. 아래 갔을 때. 척척. 아하.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래 갔을 때.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타이밍 하 a 않았다. 아직 않다 아, 잘 왔다. 지금이다. 이 하고 맞아주고 맞아주고 맞아 맞아다 맞아다. 괜찮아. 어클 타 자자 피었다. 좋아서 다음 포인트 아래로 갔을 때 뛰고 뛰고 아래로 갔을 때 뛰고 뛰고. 제 여기가 여기 가운데가 포인트야. 오케이 아래로 갔을 때둘다 아래로 갔을 때 뛰고 뛰고 아래로 갔을 때 뛰고 뛰고 아래로 갔을 때 뛰고 뛰고 침착해 할수 있다. 아래로 갔을 때 뛰고 뛰고 오케이 하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리치가 여기까지고 검은색 오른쪽 하고 저 회색 표창이 아래로 갔을 때 오른쪽 하고 어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지금이다! 허어! 이 정도에서 끝내게 감사합니다 정말 이 정도에서 끝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리얼리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리얼리 뛰고 뛰고 뛰고 이거 어이엔시어 여기 있었어. 여기였지? 저기까지 가. 제일까지 가야 돼. 제일까지 가야 돼. 아래로 왔을 때 오른쪽. 아래로 왔을 때 오른쪽.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타이밍 아니야. 아래로 갔을 때 오른쪽. 타이밍 나온다. 곧 나온다. 아래로 왔 아래로 왔을 때 오른쪽. 아래로 왔을 때 오른쪽.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래로 갔을 때 오른쪽. 아래로 왔을 때 오른쪽. 타이밍이 안는데 계속 아래로 갔을 때 오른쪽 아래로 갔을 때 오른쪽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위로 둘다 떨어졌을 때아아아아야 너무 빠른데 저기 너무 빠른데 저게 문제구만 저저 저 엄청 빠른 저소용들이가 저 문제구만 저게 문제야 저게나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웃음> 아차차, 아차차, 아차, 아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차차차차차차 오케이. 아래로 가고! 아래로 가고! 둘다 아래로 가고! 쭉쭉쭉쭉쭉쭉쭉쭉!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쭉쭉! 차차이이차차 간다!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후... 가고! 차차호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냐그 누가 그 누가 이두 개의 수리감 아 이건 피하지 이건 진짜 이건 뭐피하면 진짜 게임 접어야지 하고 그렇지 허허장님루병장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이 <웃음> <꿈꾸고 계셨나> <웃음> <됐다. 웃음> 봤어요? 봤냐고요 내가 깼다고 이거를 어? 누가 나한테 개모테라이냐 어? 누가 개모테라가니 나한테 누가 누구야 개모테라 한 사람 누구야 지금 나와라 어? 봤어? 어? 이것이 로젠젠 나 게이머야 어? 나 이래봬도 게이머라고 어? 옆에 선생이었어 <웃음> 나 게이머야 어? 호! 호! 어이! 할수 있다! 어이! 어? 봤어? 와... 어... 몇 시간 걸렸어, 이거? 자, 지금 방송 킨지 3시간 만 있겠습니다! 님들, 나 3시간 만 있겠어! 어? 처음 한 사람 치고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이다! 3시간이나 3시간! 3시간 걸렸다, 진짜! 봤어? 어? 갔냐고. 이게 나야, 이게. 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끈기의 숲. 끈기의 숲. 깼습니다. 제가 깼구요. 네. 3시간 한 20분만에 깬것 같구요. 아, 어, 오늘 진짜, 이 이피, 피드라님이 정말 조언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 이 피드라님이 없었으면 못 깼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진짜. 이 피드라님이 없었으면 못 깼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메이플스토리 인내의 숲 에이에서 깬걸로 일단 상거 아프게 말 못이 하지 마라 음? 자 이러면 일단 여기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녹화 종료요 로버